오랜만이죠? <웃음> 지금 뒤에가 밝아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공지에 올렸듯이 제가 이사도 하고 학원 일도 막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진짜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서 말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좀 어색한데 장롱면허 7, 8년 만에 드디어 제가 핸들을 잡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운전 연수도 4월달쯤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데 너무 바쁜 일들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미루고 미뤄져서 연락드린 지 다섯 달 만에 첫 연수 날짜를 잡았습니다. Today, 오늘이에요. 그래서 처음 연수 받으려고 연락드렸을 때 제가 벌써 쿠팡에서 이걸 샀거든요. 차량용 카메라 거치대. 드디어 깝니다. 이사 가기 전에 샀는데 이 카메라를 가지고서 내려가서 세팅을 먼저 해놓을 거예요 제가 면허 따는 게좀 쉬웠을 때 따가지고 지금 완전 다 까먹었거든요 조금만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 가겠습니다 초보 운전 아! 근데 차는 다기종마다 달라가지고 알았지? 영상을 보는 게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이거 설치하고 연습받는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운동화, 운동화, 뭔가 단단한 운동화를 신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여보세요. 네, 어, 비가 오네. 먼저 타서 이걸 설치를 하고... 아니, 첫, 첫날부터 비가 온다고? 근데 오늘은 이론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하셔서...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왔더니 이렇게 배송이 와있어요. 인테리어 제품들이 와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너무 다. 후. 지금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혔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 차로 운전연수를 받으려고 해가지고 보험을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까먹고 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차량은 모든 운전자 그 보험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선생님 차량으로 하느라 첫 도로 연수 장면을 담지는 못했는데 아 오늘 솔직히 찍었어야 됐을 것 같아 진짜 이론만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도로를 갑자기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차들이 너무 많고 외제차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어...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이거 뭐 차선 변경하고 이런 게더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막 벤츠 같은 거 긁을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긴장했던 것 같아요 쉬고 싶지만 오늘 출근을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저택배들을 뜯어야 합니다 후! 더우더워 더워.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거는 요즘에 유행하는 그 만달라키 램프를 샀어요 당장 꽂아봐야지 짠 강력하군 불을 꺼볼게요 음. 짠오 이게 좀더 어두워지면 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쁘다 역시 두개 사길 잘했어 이제 네, 이것들은 제가 화장품 정리를 하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폴딩바스켓 어, 근데 투톤 베이지 잘산것 같아 컬러가 예쁘다 하나씩 사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협탁으로 베드 테이블 쓰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툭툭 가라앉더라고요 야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협탁용 선반을 데려왔어요 아 시작된 조립의 전쟁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거대한 의자를 또 뜯어야 돼요. 제가 입시가 끝나면 런데이도 다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병 수납이 가능한 힙색을 샀어요. 진짜 핸드폰 들어갈 만한 크기? 그런 힙색주도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챙길 게좀 많잖아요.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물병이라든지 핸드폰 당연하고 조금 많이 뛰면 보조벨트리도전 가지고 가, 다녀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저것 좀 챙기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크기로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응, 음, 잘 샀다. 완전 저질 체력이긴 하지만 등산도 가고 싶습니다. 간단한 조립 설명서. <웃음> 아이고, 기차 공 났다. 여기 바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큰 러그를 살까 카펫을 깔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큰롤 카펫을 까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주문을 해놓으려고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짜란! 여기 카펫을 가지고는 다시 깔아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정리는 되었습니다. 오늘은 운전 두 번째 연순날입니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카메라 설치를 어떻게 할 될지 모르겠어요.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늘도 비가 옵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아! 초보 운전을 안써 붙이고 있어. 어떡해. 초보 운전. 초보 운전 좀 가지고 올게요. 급하게 써가지고 가지고 내려서 가 비출 거예요. 붙여놔야지. 어 이게 근데 안 보이... 자, 원래 걔는 바뀌고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웃음> 자, 일단 시동을 켜시고요. 그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자, 등받이 손으로 어, 하는 게 있지? 아니라. 눈처럼 움직여도 될까요? 아, 어디 갈까요? <웃음> 어, 근데 선생님 차가 좀더 브레이크가 부드러운... 어, 차마다 달라. 달라요. <웃음> 어. <웃음> <웃음> 그렇죠? 그쪽으로 핸들로싹 돌리세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그래도 비가 많이 안 내려서 다행이에요. 올 거예요. 지금 하늘을 보면 분명히 우리 수업할 때 옵니다. 아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너무 기력을 쫙 빼고 와가지고 미역국에 밥 말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영상을 내내 찍고 싶었는데 이게 막상 도로에 다 가니까 뭐쉴 틈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 사실 쉴 틈은 있죠. 근데 그게 쉴 틈이 쉴 틈이 아니지. 나는 바짝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작을 못해서 영상이 끊겨버렸어요, 중간에. 너무 무서워. 이걸 어떻게 다들 하고 사는 거지? 아니, 하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앞에 지바겐이 있는 거예요. 어, 무섭잖아요? 그래서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완전 초 긴장 상태로 파괴만 됐다. 달달달달, 호달달달. 나차 태우고 다녀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 제가 원래 집이랑 학원이랑 출퇴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해서 운전 연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어디를 놀러갈 때 항상 친구들 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뭐 음료나 카페 같은 걸좀 사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운전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연수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차를 제가 빌려 타고 다녔던 친구 언니들한테 또 제가 운전해서 좋은 데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받으려고 한게 큰데, 한 6개월 정도 안전기를 거친 다음에 태울게그 다음에 타. <웃음> 지금은 8시고요. 제가 오늘은 오후 저녁 타임에 수업이 있어서 아침 타임에 운전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파넬 글래시얼 바이온 워터 노세범 쿠션. 그 쿠션 바르기 전에 쓰는 노세범 쿠션인데요. 누르면 액체가 묻어 나와요. <웃음> 노세범을 미리 이렇게 발라놓은 느낌이 나가지고 요새 쿠션 쓰기 전에 자주 써주고 있습니다. 이 쿠션 퍼프만 좀 여러 개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에 잘안 묻는 메이처 시카 쿠션 오늘 팔레트는 제가 자주 쓰는 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버터 카라멜 요즘 웨이크메이크 진짜 색조 너무 잘해. 최근 나온 팔레트들 중에서 이 색조합이나 이 구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립도 웨이크메이크껌. 워터블러링 픽싱틴트 소프트브릭. 얘로 발라줄게요. 노베브 언더하이마스터 나띵이랑버시랑 이렇게 섞어 쓰는 게 그렇게 예쁘다고 저도 한번 섞어 써보겠습니다. 나띵 먼저 깔고 옷 깔고 아 요즘 참 꾸밀 일이 없어서 속상해요 이 겨울 되기 전 단계를 좀 즐기고 싶은데 조코만 아니 엄마한테 이걸 뽑아와 달라고 했는데 노란색으로 글씨를 뽑아오면 안 보이지 않을까요? 정말 잘 보이려면 까매야지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겠다 어디 가죠? 그냥 가나요? 음. 음. 봐요 만약에 으흠, 잘하고 있어요? 으흠. 근데 이게 아래쪽이 안 보이니까 아래 혹시 막 고양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을 까봐 고양이 알아서 갑니다. <웃음> 고장 났어요.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였는데 카메라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너무 꽉 조여서인지 안 맞아가지고 떨어졌더라고요. 쓴지세번 만에? 다시 사야 돼. 나 생명만 구해줘. 오빠 어, 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잖아. 어, 괜히 한다고 나섰나? <웃음> 여기까지 왔어. 응, 음, 좋을까? 왜냐면 혼자서 한, 덜덜 떨면서 한두 시간씩 운전하는 게좀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좀 괜찮아져. 혼자 하다가 진짜 저 세상만 먹 뭐. <웃음> 난 처음에 채워진 차를 쳤어. 저쪽에서 오는 차를 아, 피하내라고첫 아, 번째 사고야, 나의. 2만 5천 원. 아, 근데 여기 너무 외제차가 많아. 어,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싼 게 많아가지고. 오케이. 어. 아, 밟아야지. 했지? 자, 했지? 시, 어, 시동을 끄고. 이거 왜 노예에 비천쳐돌린다 할려고 한다고. 사 오늘도 무사. 아리아. 예. <웃음> 스타벅스 팔당점으로 가죠? <웃음> 아리아. 스타벅스 팔당 길 안내해 줘. 스타벅스 리버사이드 팔당 GTL점까지 최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천천히 우진 오라 오라 오라. 더더더 더. 더. 응. 자, 제가 이럴 때 하는 말이요. <웃음> 차분하게, 우리 왔던 앞으로, 저 앞에. 그리고 또 밤에 보면 또 야경이 이뻐요. 초보 운전한텐 지금 이단 게. 인정. 자, 운전자들이 왜 운전하면서 선글라스 끼는지도 알겠죠. 네. 알아요. 니박 에그슬롯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요리를 하기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장라면 먹고서 다시 편집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빠지다 보니까 요리를 할 기력이 없어요. 라면과 짜파게티, 짜장라면? 요거를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짜장라면 근데 이 짜장라면이라는 게 원래 그 방송에서 짜파게티 얘기할 때 짜장라면이라고 하지 않나요? 후식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을 살짝 얼려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그래서 얼려봤는데 너무 쉬어요. 너무 신는게 아니라 너무 차가워요. 이가 시어요 그리고 집을 있지만 재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월세랑 월급이랑 이런 것들을 다 보내고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짜야 돼요. 가사니. 네. 네. 아! <웃음> 어차피 다 부서졌네. 아니야, <웃음> 이 하트를 해볼 거야. <웃음> 두번 죽었어 옷걸이가 지금 다 망가지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냥 좀 통일시키려고 여기서 비스포.. 크 비스포크래.. 비스토어에서 옷걸이를 샀어요. 색깔 이쁘지 않나요? 원래 처음에 샀던 건 블랙이었는데 이거를 먼저 알았더라면 이 핑크 베이지로 샀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40개 정도 샀다가 지금 다 걸고 좀 모자라길래 더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속눈썹 영양제를 또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솔미가 마켓을 해가지고 샀는데 사면서 언니 것까지 같이 사줬거든요. 저는 원래 이거를 작은 거 하나 쓰고 본품 하나 쓰고 지금 다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속눈썹이 진짜 제가 엄청 길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제가 마스카라를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속눈썹 붙이지 않고 이렇게 길어졌는데 진짜 속눈썹 영양제 총정리... 영상을 기획을 하고 있어서 진짜 진짜 진짜 조만간 가지고 올게요. 아무튼 제가 속눈썹에 효과를 많이 봐서 여기 많이 까진다고 하는 이 헤어라인 쪽에도 발라보려고 헤어 전용으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음 컬러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는 줄 이어폰을 잘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충전할 게 많잖아요. 핸드폰이며 노트북이며 뭐 심지어 블루투스 마우스까지 충전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제가 핸드폰 배터리도 80% 아래로 떨어지면 <웃음>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너무 자주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게 싫어서 그냥 줄리어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에어팟을 사려고도 했었는데 그 에어팟이 생각보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은 거예요, 제 생각보다는. 제가 한 타임 그림 그리는 게 4시간인데 저희 학생들이 에어팟을 계속 충전을 하더라고요. 에어팟보다 더 사용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음 색깔 너무 귀엽다. 어쩜 좋아, 마롱치야.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짠! 오, C타입, C타입 충전기. 아니 근데 왜 아이폰은 라이트닝으로 계속 내냐고 뭐 이어팁이 이렇게 좀큰 구멍과 작은 구멍 사용을 한번 해볼까? 응? 멈췄어 노이즈 캔슬링이 꽤 많이 되나 본데?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노이즈 컨슬, 캔슬링을 아 어, 근데 난 노이즈 캔슬링 너무 많이 되는 거좀 무서워 차이치일것 같아 나도 얼리어답터 같다 이러니까 일단 색상이 진짜 만족, 만족. 얘네들은 다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쉐딩 제품들인데요. 단순 제공으로 노출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예쁘게 막 이렇게 커스텀해서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를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감사한 마음을 그냥 무시할 순 없고 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인증샷 원래 주말에 이런 택배 정리들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있어요. 여기 웨이팅 줄입니다. 저도 궁금한 제품들은 제가 골라서 써볼 테니까 인스타 스토리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이 제품 써봤으면 좋겠다, 이 제품 후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 알려주시면 제가 그 제품들을 써보고 또 후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운전연수를 마지막으로 받고 또 학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급하게 말리고 그냥 빨리 후딱 밥좀 먹고 바로 운전연수 받으러 갈게요. 마말 그 피오니 블러쉬 벌써 오셨다 그러셔서 급하게 밥 먹다가 내려갑니다 <웃음> 오늘은 저희 어디를 이럴 때손좀 내려놔요 네. <웃음> 수상생분은 손눈썹을 붙이신 거예요? 아, 아니요 <웃음> 그 눈썹 펌머 아, 아니요 마스카라? 네 <웃음> 우리가 얘기하는 손 기술이 좋으신 분이 분은... 천천히, 천천히 정면 봐서이죠그리 전복하면서. 좀만 더. 오케이, 에이. 파킹. 아리야. 집 안내해줘. 검색할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집이 아니야 아리야, 집으로 가줘. 지금 세상 혼란스럽죠? 에이. 뭐야? 에, 에그, 어, 단호박 에그슬. 무슨 맛이야? 단호박 에그맛? 공신당 당단 <웃음> 씹어서 먹는 거라고? 응, 음, 괜찮은데 입시까지 파이팅!